바 많이 분다 음, 있고, 많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또 왔어 유진성입니다 또 왔어 <목소리> 또 강원도 가또 <목소리> 강원도에 갑니다 <목소리> 이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폭풍을 뚫고 다시 강원도로 갑니다. 네, 제가 운전하다가. 다시 형이 운전을 하는데 점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잘안보이더라고요비 아, 오는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길에 영상을 잔뜩 찍어놨어요 시가 엄청 안개도 많이 끼고 굉장히 운전하기 위험한 날씨였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진짜 산실령 나오게 생겼어요 바로 일을 하러 갔어야 하는데 이제 금강산도 식9경이니까 물회를 조지러 왔습니다 유명한 집이 문 닫아서 그 유명한 집 앞집 갔는데 생각보다 다시 형편 없었어요 별로였어 <웃음> 전면인데전면 <웃음> 저기 바위에 올라가면 재밌겠네 저희가 와서요 홍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웃음> 비가 막해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웃음> 죽겠다 이거 여기 쓰여 <웃음> <웃음> 와 멋있다 근데 와 멋있어 바람도 엄청 불고 파도도 엄청 거칠었어요 아 살려줘 미쳐쓰 미쳐쓰 그래도 온 김에 아무도 없어. 사진은 한방 박아줘야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왜 세상이다. 내 세상. 야 보시면 아무도 없어가지고 구경하긴 좋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딱파도타다죽기 좋은 날씨다 바다 소리가 아주 예쁘게 들리네요 쓰레기 떠내려온 것좀 봐요 에휴 진짜 쓰레기 좀 그만 버려야 하는데 바다와 자연을 사랑합시다 와서 술만 먹고 버리지 마시고 자연을 보호합시다 우씨바다바뒤를하로하제일제하을하야겠죠역죠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없네요. <웃음> 아무아 없어요. y 핑 중입니다. Yes! Yes! Yes! 서핑중 Yes! Yes! y e 후에. e s Yes! y 또 왔어? 또 왔어 주셔 도와주셔. 도고 있어? 개들은 저도 보면 아, 좋아 와습니다와 살려줘 와려줘와주셔와주셔 도와주셔. 바람이 참점 많이 불어가지고 아주 날라갈뻔 했습니다 아런줘데 물어보니까 이런 날씨에 다들 서핑하러 갔다고 하더라구요 안에 들어오니까 좀 나았습니다 전망이 되게 좋았어요 여기 여기는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멋있네. 저쪽에 또뭐 이렇게 서핑 타기 좋은 그런 스팟이 있나봐요. 멋있네. 다들 지금 거기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멋있네. 엄마, 애쉬, 안녕. 비 맞고 있어. 비 맞고 있었나? 내가. 들 비를 많이 맞아서. 넋이 고있 나가 버렸더라고요. 자식 건강해야 많았어. 돼. 네, 이제 조금 이제 비가 살짝 그쳤습니다. 파도가 이제 좀 위쪽으로 갈수록 바다가 정말 예 네, 사나웠던 것 같아요. 부터 사람이 많 저기였던거 같아요저기부터 네.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 얘얘 얘, 조심해야돼 얘가 눈이 순하게 생겼는데 아까 금방 사람을 하나 잡아물었다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닭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닭갈비 먹어야죠 여기가 닭갈비가 유명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숙소에서 가장 가까웠길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이거는 참 어설픈 뭐 우레보다 차라리 진짜 이렇게 확실한 닭갈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소주도 한잔 해줘야죠 예. 술먹고 일어났더니 아주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아 좋네 좋아 아주 네 날씨가 상쾌해졌어요 바바바바 점점 이렇게 하늘이 맑아지면서 굉장히 예쁜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응. 지금네. 이야. 이야. 이야 비온다면서 이렇게 그네 이야. 색깔 이쁜가 봐요. 날씨 죽이더라고요. 어제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와, 굉장히 맑은 하늘과 바다를 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역시 걔는 저를 보면 좋아 죽습니다. 점점 바다가 예뻐지죠. 색깔 보세요. 저쪽은 약간 비가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역시 구름이 죽이네요 다시 비가 올것 같이 꾸물꾸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박아놨습니다 네, 또 일을 바로 하러 갔어야 하는데 네, 구름 구경하다가 딴 길로 세가지고 <웃음> 막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네, 저번에는 비빔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 막국수를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또 갈만 해요 와, 엄청 뜨겁다. 어우. 너무 뜨거운데? 매국스. 매국스. 와, 하늘 죽인다. 이야하, 하늘 봐라. 후. 음. 후. 음, 야, 구름 이쁜거 봐 코르미 벗어. 야, 코르미 벗어. 야, 코르미 어 야, 코어놨습니다 벗어. 야, 코르미 어 야, 코르도 깨끗하네 오늘 어 야, 이제 빨간 아, 거봐 쉽다 죽여 경치는 진짜 죽이네요 안녕 어또 나가셨나 본데? 또 왔어 열심히 어 안녕 하도 아, 다 역시 얘는 저를 보면 좋아 죽습니다 다시 한번 바다 감상 타임을 가져보세요 자, 드라이브하기 좋은 날씨더라고요. 드라이브하면서 하나 찍어 놨어요. 감상해 보세요. 등대도 예쁘길래 하나 찍어놨습니다 자 등대도 한번 가봐야 하는데 비찾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개가 저만 보면 좋아가지고 막 짖습니다 지짓시보다는저희 지금 물을라고. 플스체를 공격할라고. 공격할라고. 보면 저부러 죽이려고 지금 딱 자세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뭐 이쁘길래 찍어놨습니다. 음,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얘는 성격이 별로 안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저를 잘 안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도 좋네 여기서부터 날씨가 점점 좋아지니까 야 진짜 여긴 조금 앉 없네 뭔가 해외같은 느낌이었어요 바다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스파 밑으로 내려오니까 봐봐 사람 많은거 보세요 캬씨 다들 그냥 서핑하려고 다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서핑을 열심히들 하네요 나도 서핑했었어야 하는데 네좀 귀찮아가지고 안했습니다 여기 옆에? 이게 동호해변인가 네 여기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바다의 거리가 짧아가지고안 네. 안녕 얘는 아주 성격이 좋아보였어요 기가 막히네 바다 소리 들으니까 좋긴 하네요. 짧아가지고. <웃음> 진짜 이쁘다. 아, 와, 아, 아 여기 38선 보이나? 여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다가 끝났습니다. <웃음> 또 강원도 왔고요. 이제 서울로 갑니다. 네. 추억이 많은 강원도였는데. 이제, 이제, 그만 와야주 이제. <웃음> 아무튼, 여러분들. 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면서, 안녕.